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음식은요 바로 바타타 식탁의 마라 로제 떡볶이입니다 아니 로제 떡볶이도 마, 맛있는데 마라까지?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는 더 맛있는 거겠죠? 어. 이 마라 로제 떡볶이는요 한국형 마라 소스를 개발한 제주도에 있는 마라 요리 전문점 바타타 식탁에서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로 마라 로제 소스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 로제의 부드러운 풍미와 마라의 알싸함이 같이 결합돼서요 부드럽지만 풍미가 있고 거기다가 떡볶이 본연의 매운맛이 잘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이 마라 로제 떡볶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타타 식탁의 마라 로제 떡볶이 구성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볼게요오 되게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우선은, 누드밀떡, 어묵, 마라로제 소스. 이렇게 세 가지. 대부분 로제 떡볶이나 로제 파스타를 만드는 밀키트에서는요, 우유를 추가적으로 넣거든요? 근데 이 바타닭 식닭에 로제 마라로제 떡볶이에서는요, 이 액상 소스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유를 추가 표현할 필요도 없이, 요 하나로 마라로제 소스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떡도 쫄깃쫄깃한, 루들밀떡이에요 그래서 씹는 식감이 더 살아있을 것 같고요. 이 어묵이 대박이야. 어묵이 무려 어육이 76%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완전 고급 어묵이겠죠? 그럼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마라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볼게요. 어, 조리방법도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럼 저와 같이 조리방법대로 한번 조리를 하러 가보실까요? 고! 네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짜잔 너무 맛있겠죠 어 이게 정말 조리가 간단하더라고요 보통 떡볶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물 넣고 뭐 이런 재료들 넣고 이렇게 조리는건데 얘는 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소스 넣고 떡 넣고 어묵 넣고 약불에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조리시면 돼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스 맛부터 봐야겠죠 아 그리고 여기는 집에 어묵이 엄무 있어가지고 어묵탕도 같이 끓였어요 소스부터 한번 음. 음 저는 이게 마라 로제라서 어 이렇게 마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 호불호가 갈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맛 없고 마, 마라를 안 드셔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라 초보분들 그런 분들도 드실 수 있도록 약간 얼얼한 그런 게 없고 약간 매콤한 맛 남아있어 음. 그리고 로제 소스가 너무 맛있다 풍미가 와 그리고 매콤하면서 부드러운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봐 소스 음 아, 약간 제 입맛에 약간 좀 짭조름 하기도 하는데, 음, 싱겁게 드신 분들은 물 같은 거더 넣으셔서 좀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떡도 떡이지만, 요, 어묵이 궁금했어요. 이게 바로 어육이 76% 엄청 많이 함유된 거야 진짜 고급 어묵인 거지.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이렇게 저렴한 어묵이 아니라 진짜 고급진 어묵. 와, 생선 먹는 기분이야. 음. 밀가루 맛도 별로 안 나고 어묵인데 진짜 와 이렇게 어휴 함량이 높은 걸 먹어야지 진짜 맛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요번에는 누들밀떡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떡볶다 이좀더 쫄깃쫄깃한 식감의 누들밀떡 이런 거는 이렇게 음. 음. 여기 있죠 여기 음. 마라, 마라 맛이 너무 많이 나면 호불호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맛이 전혀 없고 약간 마라의 약간 알싸함과 로, 로제 부드러움을 같이 있어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같이 음. 이건 집에 있는 어무로 만든 음. 저는 꾸덕한 거 좋아하거든요 얘는 로제 소스가 묵지 않고 꾸덕해서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소스 음. 없고 떡볶이 얹고 따라 넘어가 넣어서. 와 되게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요. 음. 네, 오늘은 바타타 식탁에 마라 로제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 음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크리미 로제 소스가 약간 치즈 맛도 나면서 큰 크림 맛도 나가지고 풍미가 엄청 나고요 그다음에 마라향이 강하지 않고 마라 맛도 강하지 않아서 마라 입문자들도 되게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 로제인데 별도의 우유가 들어가지 않아서 더욱더 편리한 것 같고 조리할 때물 없이 그냥 소스 넣고 떡 넣고 어묵만 넣어서 너무너무 간편한 거예요 저 아시죠? 요리 못하는 거 저같은 똥수한테 정말 정말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에전 떡도 쫄깃쫄깃해서 맛있고 소스도 맛있는데 었 제일 좋았던 거는 어묵 어묵이 진짜 어육이 함량이 높아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어, 정말 고급진 어묵이었어요 어,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마라 못 드시는 분들도 한번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제랑 마라랑 만났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